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2022년 고3 6월 모의고사 10에서 13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복잡한 정보량이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어, 정보량이 많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 질문을 두개로 나눠서 끊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 먼저 1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해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맞죠?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피브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해서 섬유소 그물이랑 그리고 혈소판 마개가 만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어주자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혈병이 만들어진다 자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명칭이 다르니까 표시를 해두고 이 물질이 쌓여 동맥 내부에 내벽에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 응고 및 원활한 순환의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이 어떤 주제로 전개 되겠습니까 비타민 k 에 대한 주제로 전개 되겠죠 자 비타민 k 는 혈액이 응고 되도록 돕는다 자 비타민 k 는 혈액 응고 되도록 돕는 데요 그래서 이 부분 표시해 놔야 겠죠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했으니까 비타민 K가 어떻게 명명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기원 맞죠? 자,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전환되고 자 그러면 프로트롬빈이 뭘로 된다 트롬빈이 된다 그리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 바꾼다 해서 자이 트롬빈의 역할은 뭐야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뭐를 피브리노겐을 자 그러면 적어 놔야 겠죠. 적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트롬빈 어, 활성화되면 뭐가 됩니까? 트롬빈이 됩니다. 이 트롬빈의 역할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했으니까 어디서 합성되는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자 활성화는 칼슘이온과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 칼슘이온과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단백질,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그 조건으로서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에 카르복실화라고 할수 있겠죠. 자, 카르복실화는 카르복실화를 모르니까 카르복실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카르복실화의 개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타민 k 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어, 활성화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문단 정도인데 사실 이 글의 전체 양의 반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읽으면 더 많이 까먹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10번 문제를 한번 풀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자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친다.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습니까? 아니죠.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랑 뭉쳐서 뭐를 만드는 거야? 혈소판 마개랑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혈액의 손실을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혈전이 형성되면 이 아니고 혈전이 형성되면 이 아니라 어, 섬유소 그물이 뭉쳐 뭐랑 결합해서 혈소판 마귀와 뭉쳐 혈병이 되면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그래서 혈전이 아니고 혈병 자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귀가 형성되어야 되죠 혈소판 마개 형성되고 그리고 섬유소 그물이랑 그것이 뭉쳐야 혈액의 응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병이 만들어져야지. 자,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해야 된다. 혈소판이 응집한 거를 뭐라고 합니까? 혈소판이 응집한 것을 이제 혈소판 마개라고 하죠. 그래서 혈소판이 응집된 걸 혈소판 마개라고 합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있습니다. 혈소판 마개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리고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한다. 그렇죠. 여기 어,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으로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라고 나와있었으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자 혈관 석회화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의 변화가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알수 없죠 혈관 석회하라는 말을 뒤에서 나오는데 앞에서는 알수 없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모르니까 놔두는데 1번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부담없이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죠 아직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자 이거를 풀수 있겠군요 이거를 어... 봅시다. 1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위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 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그래서 가는 와파린 와파린 그리고 나는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그리고 다는 헤파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1번 봅시다. 1번. 1번에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 혈관 석회화는 모름표를 던지고 그다음 2번.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수 있겠군. 자, 나가 뭐냐면 플라스 플라스미노겐 활성집니다. 그럼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피브린을 분해하면 여러분 보세요 혈액 응고는 단백질이 우려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고 프로,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이 되고 그리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로겐을 불용성 녹지 않는 피브린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응고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피브린, 여기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을 분해시키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브리노겐을, 아 피브린을 분해하게 되면 섬유소 그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섬유소 그물이 풀리겠죠. 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섬유소 그물이 어, 사라진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 해파린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자 그럼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면 뭐가 해당이 됩니까 피브리노겐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는 과정을 막는 거죠. 그러면 어,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 자, 봅시다. 프로트롬빈을 어,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 일,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가 트롬빈이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수 없죠, 지금. 알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 단은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그렇죠. 왜요? 자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그러면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면 은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형성이 안됩니다. 왜?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맞죠? 맞죠? 여기 비타민 K는 어, 프로트롬빈이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다, 해파린,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피브리노겐이 또 피브린 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 다. 나,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한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피브린오겐이피브린이 되는 것을 막으니까 피브린이 모여서 섬유소 그물이 되는 것을 막는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피브린을 분해하니까 섬유소 그물 형성이 안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1번 아니면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맞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푸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한정되어 있어 여러분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 한 번만 보고도 다알수 있다면은 벌써 1등급을 받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문장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k 는 식물에서 합성된 어 비타민 k1과 동물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함으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에 따르면 혈액 응고의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다 해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맞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칼슘의 역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나이가 들면 뼈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에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하지만 나와있으니까 는 기존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부분... 우리가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데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는 문제점 그것은 혈관석회화 때문이다 왜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동맥경화와 혈관질환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같이 오는 거고 어~ 침착되기 때문에 혈관석회화가 발생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동맥 경화와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혈관 석회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혈관 석회화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혈관 석회화는 근육세포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mgp라는 단백질을 모릅니다 맞죠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는 것을 뒤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gp를 읽을 때 우리가 mgp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설명이 주어진단 말이야 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더 읽으면 분명히 나온다 자 비타민 k 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비타민 k1 k2 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 은 간세포에서 그리고 k2 는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인자 활성화는 k1 그리고 세포에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은는 k2 가 담당한다 해서 역할이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 이거 어, 찾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맞죠? 자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끄으면 우리가 다 읽어 봤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11번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 감소되는 것은 아니죠 자 칼슘 보충제 섭취하면 비타민 k2가 필요한는 거지 K2의, k1의 효용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k1의 효용성은 뭡니까 어. 뼈와는 상관없고 뭐와 상관 있는 겁니까 혈액 응고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는 마찬가지로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어,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그렇죠 칼슘 보충제 섭취해도 우리가 K1만 어, 섭취 아 비타민 K1만 풍족하다면 혈액응고가 잘 일어나고 그리고 칼슘 석회화가 일어납니다 아,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죠 혈관 석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혈관에 칼슘이 쌓이고 골빈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맞죠 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을 막지 못하는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없죠. 개선되는 게 아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진다. 뭐 때문에 K1, K2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 11번에 4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해 혈관 벽에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가 아니고 K2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칼슘 보충제에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것이겠군 했을 때 이제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다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죠. 뼈로 가야 되잖아 칼슘이. 맞죠?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뼈에 가지 못한다 골밀도가 높아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좀 어, 지문에서 찾을 수 없죠 그래서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이거는 뭘로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뼈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어, 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지문에서 지문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번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뭡니까? 비타민 K1. 그리고 비타민 K2가 니은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 우리 몸의 간 세포에서 합성된다. 자, 기억 봅시다. 자, 1번 표시해 놨죠? K1은 간 세포에서 맞죠? 달리 우리 몸의 간 세포에서 합성된다. 이거는 자 친구들 끝까지 봐야 됩니다 뒤에서 활성이 높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합성되는 건 전부 간에서 합성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보면은 비타민 k 는 간세포에서 합성 된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맞죠니은 지방과 달리가 아니 기역과 달리가 아니고 둘다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왜왜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 비타민 k 를 처음에 발견해낼 때 기원이 어,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은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그 물질을 비타민 k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랑 같이 섭취해야 함을 알수 있죠 자 12, 12번에 3번 같은 경우에 니은 계획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은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죠 어 혈액 단백질이 칼슘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 그러면 어, 표적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변화됐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아미노산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지.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아미노산을 변형하죠. 그리고 니은은 기획과 달리가 아니죠. 자, 기획과 니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어디에? 활성화 단백 표적 단백질 활성화 이전에 작용한다. 그래서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합 합스...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어, 이 활성화는 칼슘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라고 했으니까 는어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맞죠? 왜냐면 그 이후에 카르복실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카르복실화되면은 이제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는 거니까 이제 카르복실화 이전에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어, 기응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결핍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되죠 기형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가 안 된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 혈관 석회야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어 4번 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 하고 나서 이제 13번에 마저 우리가 어, 풀어야 되겠죠 13번에 1번 아니면 3번 입니다 자가 와파린 와파린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까 자 비타민 k 의 작용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혈관 석회화가 유발 됩니까 맞죠 비타민 k 가 K1이든 K2든 두개 묶어서 K라고 하잖아, 맞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될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혈관 석회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유발 확률을 떨어뜨린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13번까지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어, 굉장히 이문단과 이문단이 굉장히 어, 어려웠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문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 이과가 아니고 문과라면 절절 맺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지문을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끊어서 읽는데 그럼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됩니까? 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 끊으면 됩니다. 친구들 보세요.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혈액 응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비타민 K. 항상 1문단 맨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하거든. 이제 제재를 던지는 거니까. 그래서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고 나서 비타민 K는 이런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해서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비타민 K는 K1과 K2로 나뉜다 했습니다. 그러면 K K가 작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K1, K2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서술될 순서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다 읽고 나서 끊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 보다가 풀어 보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어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죠 그렇게 추론하고 나서 이제 3문단 4문단 을 읽으면서 3,4,5문단 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뭐에 집중해서 읽어야 겠다 그리고 어떤 거를 표시해야 겠다 그래서 K1, K2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K1, K2를 표시해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어, 문제를 조금 더 차근차근 풀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문용어가 많은 이과 지문 과학 지문,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전문용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이 어, 설명이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뭐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 뒤를 좀더 읽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a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a가 있다. 그러고 나서 a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고 a의 뭐 예로는 그냥 뭐 가령 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설명해 준다 그 개념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고 그 개념에 대한 예를 던져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꼭 끊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여러분 뛰어 넘으세요 이 지문 어맨 마지막에 풀어도 지금 내문제잖아요 내 문제면은 여러분 선택지를 찍었을 경우에, 한 번으로 밀었을 경우에 맞을 확률이 20%입니다. 맞죠? 그러면 네개 중에 한 개는 맞겠지. 맞겠지. 이거 푼다고 뒤에 두세 지문 날리면 돼안 돼. 멘탈 털려서 두세 지문 날리면 안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지문을 던지고, 다른 지문을 풀면서 시간이 남으면, 어, 읽지도 마세요. 그냥 찍으세요. 아니면 1,2문단만 읽고 푸세요 알겠죠? 그러고 나머지 찍으세요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 맞죠? 맨 마지막에 풀 때도 다풀 생각하지 마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 문제를 다 맞춰야 1등급 받는 거 아니죠? 맞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섞일 때는 두세 문제 틀려도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자 저랑 같이 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1등급을 받을 것인가 저도 100점 못 받아봤습니다 근데 무조건 1등급은 받는다고 왜? 제낄 건제껴야돼 여러분 다 가져갈 수 없어 여러분이 다 가져갈 수 있을 정도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지 않는다고 매, 맨날 1등급 나온다니까 알겠죠? 자 여기까지 2022년 고3 6월 10에서 13번까지 해설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도님들